이건 소실되기 전의 기억 본래 일어나서는 안 됐던 결함 이전의 이야기 먼 옛날 인류 생존을 위해 제작된 방주 메타트로노 그 방주는 마지막 인류를 태우고 우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네, 변명의 여지는 없어요 저는 제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최후에 남은 건한 명의 인간소녀와 나, 오직 두 명뿐 넌... 날 외로움에서 구해줬는데... 이렇게 널 혼자 두고 가버려서 미안해... 저는 외로움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알아. 당신의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외로움으로부터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빠지게 만든 것은 저입니다. 제가 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당신을 제외한 방준의 모든 인간이 사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신을 구한 것이... <웃음> 아니... 아니... 매피... 넌날 구원했어... 이유가 있었을 거야 너같이 착하고 다정한 애한테 이런 방주 따위를 맡긴 사람이 너무 미워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나의 탄생과 소멸 사이의 시간 동안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또 존재할 수 있을까 인간도 아니고 정령도 아닌 결함품 인공정령인 나다위에게 이때쯤부터입니다 오작동의 예감이 들기 시작한 건매피 나는 이 넓은 방주가 정말 싫고 밉지만 너 하나는 좋았어 있잖아, 매피. 난네가 정말 좋아. 근데 말이야, 혹시 너도 내가 좋니? 저는 좋아하는 감정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난 하늘나라에서 부모님이랑 언니, 친구들을 만나면 꼭네 이야기를 실컷 떠들어줄 거야 천번이든 만번이든 누가 지루해서 아픔을 하든 말든 말이야 왜냐면 하늘에 있는 가족들만큼, 친구들만큼 난널 너무 좋아하니까 이것이 방주 메타트론 마지막 생존자 에이미의 유언 제게 최초의 오작동이 기록된 순간이었습니다 구원자님은 파우스트 박사가 나와 방주의 제작자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파우스트 박사는 나에게 있어서 에이미가 늘 말하던 어머니같은 존재인 걸까? 에이미? 에이미가 누구지? 난 방금 왜 그런 생각을… 파우스트 박사… 혹시 당신이 정말 나의 어머니라면… 그런 자가 실존한다면… 불안전해서 죄송합니다 잘 해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이유를 성취해내지 못했다 구원자님을 수호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두 번째 미션 이번에야말로 꼭꼭 꼭, 반드시 Thank you.